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딱할수 있는데 저만 이렇게 느꼈을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 양악수술 하면 은 진짜 개 아프다는데 네. 너 죽다 살아난 거 아니냐 어떻게 너 독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시잖아요 별로 어, 네. 안 아팠습니다 네. 네. 어때요 다른 환자들의 그, 그 수술하고 통증이 생기는 원인부터 음. 말씀드리면 어, 우리 얼굴 뼈 자체에는 감각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뼈 수술을 했을 때 뼈에서 감 통증을 느끼지 않고요 어디서도 통증을 느끼냐면 뼈 주변 조직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뼈 주변, 특히 골막 같은 데서 통증을 느끼는데 거기가 아픈 이유는 부어서 아프고 아, 수술하면 한후 아. 주변 부위가 피가 나거나 뭐 수술하는 을 도중에 이제 주변 부위에 손상이 있고 그래고 수술하면 붓기가 생기는데 굳이 얘기하면 통증의 정도는 부은정도랑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때 이런 주변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하고 수술 부위의 지혈을 굉장히 신경 써서 깔끔하게 수술을 잘한 케이스가 덜묻는 거고 제가 이제 수술을 그렇게 해도 뭐 주변 조직의 손상 없이 하는 부위에서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저한테 술받으시분 평균보다 좀 적게 붓는것 같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면 어, 얼마나 아팠어? 뭐 어느 정도로 아팠어 너 편도선염 걸려봤냐고 수술에 대한 고통 은 거의 없었는데 그때 스트라고 편도선염이갖고그 아픔만 느꼈지 크게 뭐 고통스럽거나 그런 건 없었다. 뭐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든요 어, 수술이 아주 이상하게만 되지 않으면 어, 안면윤곽술의 야각 수술은 통증이 심한 수술은 아니다. 다른 성형 수술 중에서는 아픈 쪽은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수술하고 나서 엄청 클 거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실제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불편해하는 게 통증 말고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로 불편한 거는 이 전신 마취 수술을 하는 거 자체가 약간 어,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기는 거랑 좀 비슷해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수술하고 나면 약간 숙취랑 좀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오 음, 맞아요! 네, 약간, 네. 약간 그 나랑 되게 숙취, 술을 게 막. 아프면서 되게 메스꺼워요 토 하는 네. 네. 사실 막 이렇게 토할랑 말랑 할때 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신 마취하고 나면 고그 괴로움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안 하게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약들을 또 준비해서 드리곤 하는데 아무리 뭐 약을 맞아도 한 동안은 저것건 수술 받은 날 자체는 좀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게 있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양 수술부니까 코를 포함한 수술하니까 코가 부어서 코가 막히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 요 호흡이 잘 안되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죠? 어, 어,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위하고알차를 네. 안고 벌린 채로 네. 나오기 때문에 이부을 편하게 숨을 쉴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인 고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강한 고정이 속히기 때문에 네. 수술하고 나서 막 턱을 움직여도 수술한 부위에 움직이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처음에 이제 목이 되게 말잖아요 목이 네. 되게 먹고 싶은데 처음에 주사기 같은 걸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종이컵 갖다 주시고 그냥 네. 드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응. 네. 네. 네. 그래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자마자 치아를 다 묶어버리는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뭐, 뭐, 코막히지 입은 못걸리지그것지 거의 숨못 쉬어가지고 이 숨못 쉬는 고통이 되 고통과, 고통과 네. 두려움이 엄청 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입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가막은면 입으로 숨 쉬면,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내용들은 많이 줄어, 줄게 맞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 그다음에 메스꺼움 거, 그리고 숨모신는거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어, 세 가지가 최소화하게 노력하고 을 있습니다. 그 정도에. 돈 때문에 크게 걱정할수는합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